파워포인트로 아, 파워포인트를 연 아, 파워포인트로 이 거예요? 네. 네. 아, 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월 결제를 하러. <웃음> 파워포인트는 역시 이지쌤. 아,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또 콜라보 시간입니다. 이번에 오신 분은요. 어, 유튜브에서 사과쌤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보험 쪽에 대해 설계사님으로서 지금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지금 일이 바까가지고 <웃음> 영상은 <웃음> 많이 못 올리고 있어요 한 5개월 정도 네. 못 올렸는데 아,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 스튜디오를 예쁘게 꾸며놓으셔가지고 꾸며 아 한번 여기서 또 찍어볼까 <웃음> <웃음> 아무튼 어, 오늘 이야기해볼 거는 뭐냐면 이제 사과 생께서 저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설계 같은 걸또 해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해주시는데 아이패드로 파워포인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네. 아 이렇게 영어편장에서 파워포인트를 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쓰게 됐어요? 일단은 처음에는 뭐 굿노트 이런 거 음. 이용해서 나중에 네. 필기만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네. 한눈에 보기 쉽게 음. 하려면 은 그래도 좀 파워포인트 자료가 필요하겠구나 음. 근데 이것도 그냥 뭐 PDF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음. 가능할 텐데 그래도 애니메이션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음. 그래도 막 대학생 때나 음. 강의할 때 가장 많이 썼던 파워포인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제일 좋겠구나라는 음. 생각에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네네. 파워포인트 자료를 네 만들어서 막뭐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고 파워포인트 자료를 그대로 네. 이거를 다음 앱으로 열기 해서 파워 포인트로 엽니다. 아 파워 포인트로 끼운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게 글씨체가 폰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처음에 폰트 설치할 때뭐이 아이폰트라는 음 앱을 사용을 해서 네, 네. 하나씩 설치를 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처음에 약간 번거롭긴 했는데 어차피 한번 설치해 놓고 그 폰트만 계속 쓰면 되니까 음 네, 그렇게 했고요. 이거를 하고 나서 이 재생 버튼. 재생 버튼. 누른 다음에. 아 이렇게 하면 슬라이드 쇼가 되는 거죠? 네네. 슬라이드 음 쇼가 되고요. 뭐한장 넘기면은 넘어가는 거고요 네. 여기 뭐 애니메이션 있으면은 애니메이션 적용이 되고요 PDF에서는 애니메이션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펜 같은 것도 이게 적용이 되고요 오 좋아요 그래서 뭐 설명을 하다가 음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가도 이건 적혀 있고요 음. 두 손가락으로 하면은 꺼지는데 아. 끈 다음에 다시 키면은 설명은 지워져 있더라고요 아그죠 그쵸, 그쵸, 그쵸. 네. 고정도 그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자료들도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런 거해서는 해서 뭐 설명드릴 때 네. 여기다 적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음 어떤 차이가 있고, 뭐 이렇게 일부러 여기는 일부러 부어, 비워두신 거죠, 여기? 네, 비워놓고 그냥 음. 직접 설명드릴 수 있게 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좀 유용한가요? 네, 맞아요. 이게 일단 기본적인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설명드리니까 훨씬 더음 어, 편한 것 같고요. 히나뭐 정보적인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 음. 같은 경우는 음. 훨씬 더 이제 명확하죠 음.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 저는 보통 이런 얘기를 하, 이런 거를 한다면 저는 그냥 진짜 PDF만 쓴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PDF를 쓰는 게 훨씬 더 나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글꼴도 안 깨지죠 음. 그리고 용량도 적고 음.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다 열리니까 네. 그러면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파워포인트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은 그냥 그 애니메이션 잘 만들 수 있다는 거또한 네. 가지가 네. 가끔씩 그 사람에 따라서 추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자료가 아 어, 네. 공통적으로 쓰이긴 쓰여요 음. 근데 어떤 사람하고 상담을 할 때는 음. 아, 이 부분 좀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음. 이런 부분이 있을 때그 부분을 추가한 PDF로 하면 추가한 음. 다음에 다시 저장을 하고 뭐 네. 이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음. 근데 그거 없이 바로바로 바로 수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네. 그래서 드를써요 그러면 근데 그래도 이제 아이패드로 일단 그냥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이패드로 쓰는 파워포인트 이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나니 지금 현재 좀 이게 좀 불편하다라는 게 혹시 있어요? 네 이거 쓰면서 일단 이게 빨간색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 네. 이거 네 빨간색 네. 빨간색밖에 안 되고 그래서 막 제가 뭐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나 해서 네. 찾아보니까 이 부분이 나오는데 네. 클릭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색깔 같은 거, 뭐 형광펜 이런 것도 혹시 안 되는지 음. 여기 보면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다 선택이 안 되더라고요 아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뭐 때문에 그런지 음. 알아요? 그래가지고 네. 뭐 일단은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사용은 하고 있는데 음.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사실 근데 그 굿노트도 진짜 좋긴 한데 어.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긴 어. 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영어 편장에서 이렇게 파워포인트 쓰이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 전 되게 기분 좋아요. 아. 뭔가 파워포인트를 열심히 다루는 사람으로서 가장 전문가님과 아 이것도 아닙니다 아무튼 영업현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조금 수정하는 과정을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어떻게 하면 좀더 낫게 할수 있는지 그리고 어, 지금 여기가 이게 지금 위에 있는 기능들 다못 쓴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거 방법이 있습니다 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해서 그 매월 구독하는 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면 컴퓨터 아이패드 다 연동해서 쓸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바로 수정하는 게 바로 지금 아이패드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유용하고 그 안에서 또 아까 부족하셨다고 했었던 그 형광펜이나 색깔 집어넣는 거그걸또 가능하거든요 그거 제가 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 제가 봤는데, 어, 인생에서 겪고 싶지 않은 세 가지 위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이,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글씨만 딱 적고 하기에는 너무 조금 아쉬워요. 음. 그래서, 감동적인 이미지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어. 앞에다 글씨를 집어넣으면 어떨까 하는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가족 이미지를 하나 집어넣어볼게요. 이런 거, 이런게 있죠? 음. 자, 요런 이미지를 하나 일단 집어넣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꽉 채워줍니다. 이렇게. 음. 그리고, 여기에 검정색 도형을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음. 검정색 도형을, 이렇게 도형을 이렇게 앞에 가리면은 이렇게 가리지잖아요. 네. 색깔을 선 없음 음. 채우기 검정색으로 채워주시고 투명도를 한30 40% 정도 이렇게 해줬어요. 네.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은은하게 보이죠? 네. 여기에다가 글씨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해서 글씨의 색상을 흰색상으로. 음. 여기에서 애니메이션을 많이 집어넣는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뒤에 있는 도형과 여기 앞에 있는 텍스트만 선택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만 애니메이션을 밝기 변화 누른다면 이제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아... 영업하실 때 어, 가족에서 가장 그 필요한 부분 뭘까요 하면서 세가지 이런 뭘까 이렇게 <웃음> 하면서 프레젠테이션 하면 훨씬 더낫지 않나요 아... 그 그래서 굉장히 좀 이런 부분에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웃음> 그 글꼴 같은 게좀더 네.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하 글꼴이 어떤 글꼴이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여기서 제가 글꼴을 좀 즉석에서 좀 다른 걸 한번 써볼게요 네. 음, 좀 진중해 보여야 되니까 네. 일단 얇은 글꼴 에스코 드림 라이트 차라는 게 고딕차인데 네. 이 얇은 글꼴로 쓰시고 세 가지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꼭 중앙에 없어도 돼요 네. 그리고 세 가지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글꼴을 좀더 굵게 가는 거죠 이 고딕체라고 하는 글꼴이 이게 이것만 써도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사실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위형. 그러면 요거를 봤을 때 오른쪽 하단에 이런 식으로 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이거 괜찮죠? 네. 그럼 여기에서 마지막 한 번만 더 보여드리자면 그 여기에 지금 이세 가지라고 하는 게좀더 강조가 되어야 될것 같잖아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여기에서 도형을 하나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도형을 도형을 집어넣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한 없음 색상을 좀어뭐요런 요런 살색 같은 걸로 써볼게요. 그래서 맨 앞으로 가져올게. 하면 훨씬 더 이렇게 음... 좀더 강조되는 듯한 느낌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럼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눈에 띈단 말이죠. 네 이렇게 되면 표지에 해놓고서 검정색 배경을 살짝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주면은 훨씬 더 어, 느낌이 좋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진짜 마지막 네. 글씨체 깨지잖아요. 네 이거 안 깨지게 할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이거는 반이 안 바뀔 것 같다 요 자료 자체는 많이 안 바뀌잖아요 네.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잘라내기 합니다 일단 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붙여넣기를 할때 그림으로 붙여넣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 그림으로 되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 봐도 이제 전혀 깨지지가 않는 거죠 아. 여기다 애니메이션까지 넣어볼게요 나타내기 밝기만 하면 은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야. 이렇게 표지를 이렇게 아.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글씨체를 그 따로 조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없죠.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컴퓨터에서 이렇게 수정하기만 끝나는 거죠. 방금 전에 했었던 이 보험 기본 눌러볼게요. 그럼 바로 여기 적용이 어... 되죠. 그렇죠? 오피스 3 6 5로 쓰고 계신다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로 보여줄 수 있게 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펜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네. 통기 박바 것도 보이죠? 여기에서 이제 색깔을 또 마음대로 바꿔줄 수 있어요. 음. 여기 뭐 주황색이면 주황색, 검, 파란색이면 파란색, 다양한 색상으로 또 가능합니다. 음. 여기 보시면 또 형광펜 보이시죠? 음. 형광펜도 여기 나름대로 이렇게 음. 얼마든지 설정해 주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차라리 여기에서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그리기를 하고 싶다. 네. 그럼 여기에서 색깔 되게 예쁜 게 많아요. 보시면은 이런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음. 글씨 진짜 음. 장난 아니죠? 음. 자 여기에서 이렇게 슬라이드 하나, 하나 하나의 안에 이렇게 내용들을 집어 넣을 수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에 눈금자라고 있어요 자가 있거든요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두 손가락은 두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하면 이렇게 어 선도 다 그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좀 있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음. 하면 그쵸? 네. 이런 식으로 눈금자도 해주실 수도 있고 터치로 그리기, 잉크로 텍스트 만들기 여기서 또 이렇게 칠하는 것도 음. 이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음. 사실 저는 슬라이드쇼 안에서 영업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냥 이렇게 이런 화면에서도 영업하셔도 충분히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음.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하셔도 네. 어, 어떠신가요? 어 아, 괜찮으신가요? 네, 제 월결제를 하러 <웃음> <웃음> 이거 영업 아니에요? 영업 아니에요? <웃음> 이거 제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 바로, 어, 오늘 저녁에 바로 쓰시나요? 네, 쓸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 사과쌤한테 혹시라도 어, 라이프 플래너 이런거좀 음. 궁금하시면 꼭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자료를 또볼수 있지 않을까. <웃음> <웃음> 아무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그리고 확실히 네. 지금 딱딱하게 글씨로만 하다가 네. 이미지로 하니까 네. 조금 더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리고 좀더 저도 이걸 잘 활용을 하면서 네. 제가 부족했던 부 분들 음. 여기서 이지쌤과 함께 또더 채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아. 파워포인트는 역시 이지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웃음> 아무튼 어, 오늘 이렇게 콜라보 시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는 이승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